이겨맨 로블록스 두블록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멍에 맞춰서 통과하는 게임 팀 게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1등 팀에게는 무시무시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좋아 그럼 벌칙은 없나요 꼴등팀? 아, 일단 1등 하면 엄청나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판은 연습 게임. 첫 판은 연습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어? 빨간 나를 찾아라. 왼쪽에서 어, 두 번째. 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왼쪽, 가운데. 왼쪽, 왼쪽. <웃음> 아, <웃음> 뭐야? 나못 봤어. 어디야? <웃음> 어, 나 저런 구멍은 처음 보네. <웃음> 아, 늑대네. 늑대 한번 실력 볼까? 어, 이거 좀 어려운데. 너무 쉽다. 아,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자, 늑대 어, 과연 입속으로 쏘? 예! 냄새. <웃음> <웃음> <웃음> 아, 늑대 뭐야? 완전 실망이잖아. 어, 어렵네. 에이. 이게 어려운 야, 건 어려워. 내가 그랬을 자, 김니야 한번 실력 보여 줄 거야. 이거 음. 어. 절대 못 넘쳐. 아 뭐야 쉽잖아 제일 쉬운 거로 아, 믿고, 가면 에이, 돼요? 에이 아 에이 에이 김니아 노잼 에이 노란색 팀이 지금 1등입니다 10점 요호 역시 리아야 믿고 있었다고 작게 요르루 빨강팀 보여줘 당연하죠 좋아 그러니까 입속으로 쏙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는 건데 우와, 지금 과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 와! <웃음> <웃음> <웃음> 자, 거의 요루루 뭐, 거의 칫솔이였죠 치카치카 해줬죠? 아, 어려워요! 어렵긴 하다. 아, 였으면 아, 했다. 레드팀 꼴등. 어차피 다음, 이거 연습게임이기 때문에 다음 판에서 팀만 잘 걸리면 돼. 몸좀 풀어볼까? 오케이, 미호 한번몸좀 풀어봐. 몸이 반으로 접히겠는데? 몸종 <웃음> <웃음> 반으로 접혀 버렸네? 아니 될줄았어 뭐지? 목욕하러 들어갔죠? 어... 아니 애들아 내가 하는 걸좀 보고 배워봐 댕댕아, 댕댕아 참고로 아까 저 뒤에 있는 물에다가 내가 아까 씨하했다 오! <웃음> 절대 빠지기 싫어! 아까 빠질 때씨했다 나도 그러면... 그다음에 가글했다? 오. 오! 오케이! 오 아, 내가 하는 것좀 보고 배워! 아직 연습 게임이니까 애들아. 응. 연습 게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자고. 팀 라운드. 팀 라운드. 좋았어. 음. 그래도 꼴등만 아니면 되거든. 여민아 뒤에 그물은 그래. 네가 어둠싼 그물이야할수 음. 있어, 할수 있어.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야 통과, 아니, 통과할 수있어 아니, 아니, 같이 가면 안 돼. 오케이. 오, <웃음> 오. 오 <웃음> 오케이. 오. 오, 20점 획득. 꽤나 아. 잘하지 않는가 이러면 동점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 뭐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했지? 야 늑대 우리도 할수 있어 바람이. 보여주죠 우리 얘 실력을 여주고 아. 싶다 아 이거, 이거 진... 못하이 이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다 이거 연습 게임인데 누가 개그 해줘야 에이. 되는 거 아닌가? <웃음> <그에이. 에이. 웃음> 뭐 <그래>? <웃음> <웃음> 뭐야 아무도 몸 개그 안 해주네? 그런 건 없어 이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도 아... 우리는 못 이길 텐데? 맞아 옐로우팀이 만약 둘다 실패한다면? 그럴 리는 없어 이거 둘다 실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아 어떻게 실패해? 어느 정도? 좋았어? 자 이제 다음 판은 진짜 게임으로 돌입합니다 좋아요 자 1등팀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팀이 누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데 누구랑 팀일 것인가 아아 큰일 났다아 김리아 나라 티났다 아 김리아 여 우리 이긴 진짜 우리 잘했어 아랑와 큰일 났다. 인명 TV 장원영하고 같은 큰일났다 김리아! 든든하다 김리아! 이아나 이거 너무 쉽지. 김리아가 또저 전에 저번에도 김리아랑 담호가 1등 했거든. 알수 있다 김리아. 이... 오 나이스! 잘하해사랑사랑좀사네해 사랑해! 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그래 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팀 자, 꼴등만 아니면 돼 꼴등만 보여줄게 야 대박 어려운 거아아 쉽네 쉽네 이거 못하면 좀 그러자 치 숨차고 다이브 오 어? 아, 진짜 다이브했어 진짜, <웃음> 진짜 다이브 <웃음> 러브 다이브했네 아, 뭐 하고 있는 뭐 말... 거야 뭐야 어. 이거 완전 트롤인데요 트롤 이거 벌칙도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 알아서 해 동물 님. 얼굴 믿고 저러는 거 뭐? 아, 네. 얼굴 믿고 저러는 건가? <웃음> 진짜? 우와 아. 이게 야. 아 단미호님은 진짜 실력파다. <웃음> <웃음> <웃음> 야 운동 실력이다. 아 이걸 통과하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이거는 내 차례야. 늑대야 보여줘 파랑팀. 일등해보자. 하지만 내가 무조건 성공할 거아 <웃음> 아. <웃음> 너무 쉬운데? 레리몬이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물고나무다! 물고나무다! <웃음> 오케이 20점? 왜긴데? 아너 깨... 옐로우팀이 꼴등이겠는데? 아 뭐야 옐로우팀 뭐해? 옐로우팀은 내가 캐리할 거기 때문에 좋아 진짜 어려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나만 믿으라고 야. <웃음> 난이도 불가능 반응? 나갑 믿어. 응. 오른쪽 오른쪽 타이밍에 맞춰서 오른쪽, 오른쪽. 다이빙을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레드팀과 블루팀 1등을 이제 두구 싸워야 되겠구만? 우리는 그냥 포기하자 어차피 이게, 어차피 이게 1등에게만 혜택이 있는 거라서 예. 1등 하지 마우 1등 하지 마 이거 어떻게 1등을 못해 이거 누구라도 물고 나문데? 헐거 어? <웃음> <에이>. 어.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닉대야 <웃음> 닉대야 응. 괜찮아 형 우리도 1등 할수 <웃음> 있어 근데 만약 동점 가보자고. 근데 동점이면 제 게임인 거 알지? 헐. 1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어, 형 이거 쉬워 쉬워 근데 할 필요 없겠는데? 형 이거 쉬워 그냥 이거 누가 봐도 물고나무 석이네 저 상대에서 물고나 물구나마... 아! <웃음> 아 어, 뭐야? 어 잠깐만 아, 우리 꼴댕 안할 수도 있어 오케이 레드팀이 40점으로 1등 근데 제발, 제발. 어? 꼴찌 안할 수도 아, 있어 이거 우리 우리 꼴등 안할 수도 있어 한 명만 떨어져라 한 명만 근데 1등을 뽑는 게임이야 야! 어, 벌써 불에 빠졌어 <웃음> 이걸 이미 탈락이라고 이 멍청아! 어? 어? 아하 댕댕이 맞겠네 콜콜. 자 나이스해. 좋았습니다 1등팀 레드팀! 야호! 야호. 자 레드팀에게는 혜택 레드팀에게는 레드 이제 2등팀과 꼴등팀을 벌칙할 수 있는 기회를 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웃음> 이겸은 얘들아,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벌칙 받을 장소래 응? 여기도 대체 무슨 벌칙을 받는다는 거야? 나도 잘 모르지 그냥, 그냥... 마을 아니야? 응? 어쨌든 여기가 벌칙 받을 장소라는데 잠깐만 얘들아 저기 뭐가 있어! 응 어? 뭐야? 미혼가? 어? 저거 1등팀 리아와 미워이야와 엄청 반도반와가졌어 아, 어, 아. <웃음> 아. 아, 와, 얘네 딩댕, 엄청 커졌나? 아, 어가 몸이 좀 커진 거 있지, 가 어, 어쩌다 그렇게 커진 거야? <웃음> 말이지? 알아서 뭐 하게. 와서 아, 아, 뭐할 건데? 아, 아 어, 댕이가 쥐팔 피고 있어. 댕댕이가 떼어줄게. 떼어줄게. 떼어줄게. 떼어줘. 아, 댕댕 어, 너는 어? 이 친구가 고통받는 모습이라 봐라. 어머니, 아, 나 탈출했어. 넌나 아, 미안해. 잘 있어. 아, 미호가, 미호가 나 입속에 넣고 있어. 너너 공부해. 공부해. 나, 나 미호 몸속에 어? 들어왔어. 날 먹어버렸다고. 아, 아니야. 아, 아리아야, 아아아아 아, 아리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니미오가날 쐈어. 똥처럼야 밟아 버려, 밟아, 밟아. 응? 오케이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여여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으욱... 아아아아아아아욱으 저리 없다. 아! 저기 저 여우는 먹어 버려. 아! 어. 뭐야? 리야야. 리야야. 어? 저기 어? 저기 뭐야? 핑크색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쟤를 짓밟아 줘. 응? 음? 핑크색 머리 내입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짓밟을 생각이지? 그러면 쟤까지 같이 짓밟아 버려. <웃음> <웃음> 네. 이으으이으으봐으으으으으으봐으으봐으으으를한번 삼켜볼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늑대를 되새김질해 볼게. 아 계속 먹아 뭐야?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뿅. 와요 띵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